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인물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시대순으로 본 신약성경이니까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바오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사도행전을 전부에도 말씀드렸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AD 3 0년에서 62년까지의 그 상황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초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서부터 내로황제까지의 역사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번에 요것은 그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은 아, 아나니와 사비라서부터 시작해하고, 스테판의 순교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어, 그 다음 시간에 승천과 강림, 그, 그, 아, 그 다음에 빌립의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은 오늘 할 것은 사울의 회신서부터 베드로 증언, 안디옥 교회의 증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어, 투쟁적인 사람과 사랑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루고 보자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어디를 가는데, 그, 우연찮게, 그, 이 방송을 들었는데, 본 해퍼와, 그 다음에 조지 물러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 해퍼는 어떤 사람이고, 조지 물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상고해 봤는데, 그것이 저는 조지 물본 해퍼는 사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요. 조시 밀러는 베드로어 같은 사람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서 이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회포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1909년 태어나서 1945년 성장의 이슬로 돌아갈 때까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였고 중, 중산층의 부자 가정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17세에 대학을 입학했고요. 21세에 박사기를 받았고 24세에 교수 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재 수제 중에 수재라고볼 수가 있죠. 반나치 운동가였고 히틀러 암살 기획의 가담함으로 인해서 1945년 4월 어, 처형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만 참았으면 결국은 독립할 수 있고 그살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못 참아서 죽은 아, 본회포입니다. 아, 그 다음에 조지 밀러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아, 1805년 그러니까 딱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조지 밀러 본회포가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세무관리원이었습니다. 세무사 세모,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런 분에 의해서 아버지를 닮아서 비행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감화돼서 회심해서. 어, 기독교를 믿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무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를 갔다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르머, 어, 그레데와의 그 사랑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갈등, 그런 갈등을 느꼈고요. 영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선교활동 하지 않, 독일에서 목사활동을 하지 않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서 15만 명을 사랑을 베풀었고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그 기도의 아버지. 그렇게, 저,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죠. 자, 한번 본회포에 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회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요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쇼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가처럼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저 관계 있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종교는 죽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처럼 죽은 사람이 만든 종교에 불과한데 이 기독교 자체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니란 얘기죠. 기독교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종교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만이 순정하고, 순정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정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게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회는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칠때그 십자가를 칠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칠때 그때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결정할 권리를 세상에 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무슨 예,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세상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걸 갖다 했기 때문에 동생에도 좋다 우리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우리 하나의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다 우리 여러 가지 도 종교가 구원이 있었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던 얘기죠 이왜 그러냐면 그 본의 뻔 이렇게요. 자신이 배웠던 것들이 뭐냐면 인간중심적이며 이상적이고 또 역사 비평적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유주의 문학이 이제 뭐냐면 그 독일의 히틀러 갖다 인정하면서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뭐했어요? 히틀러 갖다 인정했죠. 그러면서 히틀러했다가 뭐라고 얘기있습니까 히틀러는 이기 있는 얘기예요. 히틀러는 하느님이 위에 보내주셨다. 보세요.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나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트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히트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도 92명의 목사들이, 어떻게 요 지지를 했다는 얘기죠. 전쟁을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권력 앞에 어떻게 요 침묵하고 무릎 꿇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그 자리, 예수님이 줄 자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줬어요? 인간에 줘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그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게 용기며 그것이 하느님의 열매라고 볼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히틀러를갖다 보면서 히틀러를갖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친 광야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서 올라 그미친광야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1945년 4월 형장의 이슬로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느끼는 걸갖고선 끝까지 그것을 지켰던 사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갖고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열매로써 결국은 죽음으로써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뭘 했어요 나의 제자가 됐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하고 말았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제자라는 것은 결국은 순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형장에서 돌아갔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조지 밀러는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조지 밀러는 술주정권, 아버지가 술주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버지 영향으로 마성꾸이였고요 경찰서에 붙잡아서 교도소에도 가끌려갔군. 한 비행 청소년 던 분이었어요. 노름도 좋아하고. 근데 총팔, 근데 그,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신의 중심을 두 가지로 나누지 말게. 간원과 부귀는 함께할 수 없네. 헤르만 볼이라는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 폴란드그 폴란드 중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그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런 얘기예요. 에르모 가르데라는 사람을 무하게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서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여자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느끼고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만약 이런 경우 조지 밀러 같은 경우 만약 자기가 결심해서 이여자의 관계를 끊었지만 이 헤르만 볼 선교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중심을 두 가지로 나누지 말게 가난과 부기는 함께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끊은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그 마음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 여자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어떤 그런 그 평안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여자하고 끊겠다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해도 힘이 없고, 하나님 음답도 느낄 수 없고, 하게한 그걸 계속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 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 헤르만 보리는 뭐냐면 폴란드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 그 부를 갖다 전부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도 뭐예요? 아 맞다. 정말 내가 이 선교사의 길을 가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대학에 등록금을 다냈습니다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학자금을 다 끊어버렸어요. 장남으로서 네가 그렇게 할 말이야? 그러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해요이 여자도 마찬가지 끊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망을 품고서는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결국은 졸업을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 아버지가 이이 이 이, 이, 이 아가씨, 이 사랑하는 에르모 가르데가 당신이 독일에서 목회를 합시다. 그럼 내가 기다려줄게요, 같이 있을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밀러는 독일에서의 목사를 포기하고 영국 선교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도착한 게 브리스톨 고아원, 브리스톨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콜레라가 아주 창궐해서 황폐했던 거리였어요. 거기에 뭐냐면 그,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지 뮬러가 했던 게 뭐냐면, 아, 안 되겠다. 내가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결국은 브리스톨 고아원이에요. 그 고아원이 커져서 커졌죠. 근데 이제 이브리스톨 교아원을, 고아원을 갖다가 딱 만들면서 뭐냐면 기도를 갖고서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헨리 크릭 목사라는 사람, 정말 이분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그, 제대로 그 어떤 그런 그 욕을 먹을 수 있는 본디어 빌라도처럼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을 하나님을 놀리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보고 언제나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만 명이라는 그고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지 밀런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믿음을 위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틀 안에 가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좀 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보네퍼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작은 믿음을 위해서 위다시 하나님을 제안하셨는다이 말씀이 정말 나가봤던 우리가 이 목회자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 상고해야 될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고에서는 안될 그런 것이라고 이, 이, 그런,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리스톨 그 고아원의 그 현재 모습이죠. 자, 이본 해퍼는 이런 얘기했어요. 부와 명예를 내려올 수 있는 내려놓은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췄던 사람이죠. 왜 부유한가 부위, 의사 정신과 의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사람. 그러면서 본그 해퍼가 가장 이저 가장 붙잡았던 것은 이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 성도들이 많고. 내가 큰 건물을 갖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내가 총회장이라고 다 생각했을 때 그때 뭐예요? 손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보네포이 이 말씀, 이 붙들었던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이 붙들어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세번 강구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함에 온전하여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약한 것으 갖다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학벌이 못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성도들이 별로 없고 이런 걸 내가 따뜻하고 떳떳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요? 나한테 머물 수 있다. 그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사람과 비교 하죠.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한 것처럼 보헌퍼와 조지 밀러를 비교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서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좋을 것 무엇이 옳고 그런 것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지 밀러가 붙들었던 말씀은 단지 한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너는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냐 내 입을 크게 할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 입을 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 것이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모시죠. 우리 이성 속으로 봤을 때, 아까 그, 그 목사님 말씀처럼, 자, 헬 크링 목사님처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언제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지 밀러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다루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지 밀러는 우리가 해야 될것은 오직 믿음으로서 삶을 살았던 조지 밀러를 보고서 우리는 느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보본회표처럼 끝까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많은 사람. 본의 포는 저건 미시광이한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있게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직이 강하고 추진력이 좋고 강한 리더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흑백률에 강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격이 급한 것은 여러분이 보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우를 혼내시는 예수님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위 제자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사람들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회장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것도 주십시오. 라고 준 거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딱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세에 가까웠을 때 뭐예요. 빛이 그 사람이 눈을 비추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다미세까지는 다마스커스죠 저희가요 다마스커스인데 거기가 뭐냐면 24km가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 엎드려 소리가 들리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한 나를 박해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을예수님 사울을 보고 예수님이 사울을 들러 쓰시기 위해서 고쳐 쓰시기 위해서 저는 사울을 혼내셨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태고적서부터 예수님은 사호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정서에 들어갔을 수 있겠죠. 자, 그래갖고 바꿔도 바꿔도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사호를 갖다가 들고 아. 쳐서 고난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호를 회심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빛이 되어갖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보는 사호이됐습니다 자, 구장 5절 9절을 보면 누구십니까? 왜? 나는 네 박해하는 예수야 어? 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빚도 못 봤다는 얘기죠 그 사울이 일어나서 가는데 딱 눈을 떴는데 어떻게 돼요?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앞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손에 끌려가고담에 색으로 가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 아나니아가 나오죠. 자, 주님에게도 원칙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이걸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상을 파악하고 민간 사람. 하느님, 아 예수, 하느, 예수님, 주님 아저 사람은 그막 우리를 죽였던 사람인데 왜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싫습니다. 라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싫은 것을 끝까지 싫은, 끝까지 싫은 사람. 끝까지 싫은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설득되지 않고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명령이 부당함을 여쭈는 아나니아. 자, 그말씀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담에색에서 아나니아가 제자에게 죽게, 이제, 아나니아는 죽게 서 불러갖고, 야, 네가 가서, 어, 직접 직가라는 곳에 가갖고, 가갖고, 사를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안수해라. 그러면사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들어왔는데 주의 성도들을 적잖게 해 끼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 나왔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을 안수를 하죠. 자, 주의 이름을 부는 모든 백성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자들 하는 게 받아, 받았나이다 하고 늘또여기서 그런 얘요저 사람이 그, 저, 그, 우리를 다 잡아들이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꼭 굳이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내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건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안내니가 안수하니까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겠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죠. 자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관해지니라자 그러면서 뭐냐면 사울이 담에 세계 있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 때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전파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사울은요? 사람 죽이는 결심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회심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냐 노냐 흑백 논리가 무지 강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들였던 사람이다 여기 온 곳은 그들을 잡아들이러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걸 의심을 하죠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반납으로 성문까지 지키건을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내려서 성벽으로 해서 저 달아나게 만들어주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상대를 참 배려하는 사람, 상대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 상대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 상대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 내용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런 얘기세요 자, 결단도 포기하기도 빠르지만 인광보를 경험하는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 요그 사람은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인아니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자들에게 담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을만났고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 성령 받았고 어떻게 해서 안수됐고 그런 걸다 얘기를 해 주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도가, 사울이 성격이 급하니까 그 급한 것을 완충 역할을 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다서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게 뭐 사람들한테 담대면 헬라인들한테 담대히 말하면 변론하면그 사람이 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변론을 다 해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릴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점점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확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죠. 자 어떻게 돼요?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다는 게죠. 자 여기 화살표 보면 가소로 갔다가 다소로 보내죠. 다소가 어디요? 예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가이사로부터 다소로 보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어그 그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베드로만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무지하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성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저, 딱올때 보면 그 바다를 보고서 예수님 저 바다 걸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딱 그래서 저는 예수, 저 아주 다, 당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 버리고 나,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놓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성격이 좀, 기복이 좀 급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땐 사람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그 그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너희들이 날 갖다 배신할 거야 그랬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우린 배반 안 해요라고 얘기했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항상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번 부인하고 고집이 무지막센 사람이었죠. 아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죠.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바뀌어지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예요? 사방으로 들어다니면서 어디예요? 로따죠. 그러니까 루타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중풍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이런 내자를 네 정돈하라고 얘기합니다 루타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얘기죠 자 자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타는데이 이 고넬로 가기 전에 도르가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아 다비다라는 여인인데 이게 그이 사람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잠깐만요. 자 도르가는 라 여인분은 뭐냐면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는데 그그 그 여자는 이제 도르가라고 있는데 도르가라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사슴. 그 아름다운 사람,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선언과 구제하는 일이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제자들로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이 보내어 아, 와달라고 간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타의, 저 루타에서 요빠는 얼른 <웃음> 멀지 않았죠. 그죠? 가까운 거리였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준다고 얘기합니까? 자, 도로가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죠. 그 우리가 그 요한 요한 일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죠. 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예요? 이 사람은 이 돌아가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자비롭고 정말 사랑으로서이 사람들을 돌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돌보라고 얘기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철저하게 지켰던 여유가 누구예요?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다비다야, 일어나,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앉은 자라. 뭐예요? 다비다 이게 베드로가 딱 이겼더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가부들과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정이 나타나니까. 복음이 전파가 전도가 잘 된다는 얘기죠 자 부저와 나, 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복음의 6장, 16장 3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르되 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날지라도 정말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 나사로에게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딱 지옥에 들어가면서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를 그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들과 부모님한테 선행을 베풀라고 얘기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선지자들도 듣지 아니하면 그 말들 우리가 선지자 말들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뭐, 부활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한걸 보고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그 구두수선 집에서 이제 머무, 머무는데 자, 그때 뭐냐면 자, 이것을 보고 뭘 보냐면 이거예요. 자, 이전에 어떤 걸볼수 있냐면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본 베드로. 우리가 왜 공동체가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두 권의 그 살리, 저, 살리신 저살리 걸, 까 그러니까 죽은 걸 살리시는 걸 봤죠. 무슨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해서 나인성 과부가 딱 왔을 때그죽 아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언니 일어나. 일어나라고 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죠. 자, 이걸 보면 뭘볼 수가 있습니까? 전 맹모 삼천 지규란 그런 말씀을,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맹자 엄마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정말 옳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그 무덤까지 살다가 그 사람 자꾸 행여 미는, 미는 거나 하고 막 그런 거나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 서당, 엄마가 그 시장 동으로 가죠. 그때 장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어디로 보냅니까? 서당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맹자가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내 가정의 부모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떤 본을 보일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상처받지 많이 받는 것이 누가 많이 받냐면 결국은 부모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열매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말 어여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열매를 우리 갖고 있느냐 맹모삼천지교라는 것이 결국은 난 여기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마리와 말하다가그 우리 오빠 저 죽으려고 럽니다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야, 니네 오빠 다시 살 거야. 그랬더니, 예, 죽으면 영생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설아한테 그래요. 자, 나설아야, 일어나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풍대 칠칭 갖고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걸 봄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TV에서 보면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뭐 심리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의사가 정말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의사들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정말 돈만 밝히고 뭐 이런 것만 하면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 삶의 삶을, 삶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서전들, 나머지 그 전문의들, 나머지 인터넷셔널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란, 제자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희생적이고 봉사했던 그섬기었던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고넬료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믿음이 강했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던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를 불러오면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았죠 전부 다. 같이 듣기 위해서 모았죠 그다음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고대 했던 사람이에요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왜요? 베드로한테 로마 백부장이면 유대인들이 다 시리는 사람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해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레죠. 자 가이사랴에 고넬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마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딱 뭐냐면 그래요. 한저2 열두 시 정도 오후 1 2시 정도 되는데 환상 중에 딱 뭐라고 뭐라고냐면 자 내가 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마다 데리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예요. 요빠 요파, 아까 요빠에 배드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빠에 가서 가이사라에서 가서 내가 데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 구두집에 구두 쓴 공예 집에 있으니까 데꼬라. 그래서 하인 둘과 부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빠로 보냈죠. 그럼 분명히 세 명이 보냈죠. 자, 이제 여기서 또그좀 다른 게 뭐냐면 나옵니다. 참그 기억하시고요. 자 그때 뭐냐면 자 사도행전 십장 9절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자 가서 제6시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한3시 정도 됐습니다. 오후 3시 정도가서 지붕 가서 이제 올라가서 그 내가 기도를 딱 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 이그보자이 그릇 같은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릇 이면서 그, 큰 그게 거기에 그 우리가 먹을 수 먹지 못하는 그런, 그런 그, 그 짐승들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또 이번 얘기가 또 나오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먹으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는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한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낙타는 어저 낙타는 어저 그, 먹지, 먹면 먹으면,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 굽은 갈라졌지만, 뭐예요 돼새김질을, 되새김질, 아, 돼새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드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란 얘기예요 지드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는데, 지드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야? 미꾸라지 같은 것들, 장어, 뭐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이 열 것은 이것이니, 이것도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독수리와 솔 같은 거, 물수리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더지와 동화뱀 같은 것들, 그다음쥐 같은 것을 먹지 말아라. 카멜온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지간즉 먹지 말지니다 그러니까 뱀이죠. 그래서 배로 밀어다니는 것은 여러, 발, 여러 배로 밀어다니는 것, 지인의 여러, 발, 여러 발을 가진 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식 규례를 만들죠. 그런데 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 아, 저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하죠.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얘기를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보다 자신의 의가 강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번 부인하죠.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 세 번씩 부인하는 이유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요. 자,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번 항상 그 세번그다 울기 전에도 세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그 성전 뒷뜰에 갔을 때 뭐예요? 그 여자 여자 그하 여자들이 그 일하는 여자가 그랬죠. 너 베드로 사람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랬을 때너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라고 얘기했을 때뭐요난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거 세 번씩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한세 번이라는 것같다 항상 베드로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뭘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겨서 세 번씩이나 반성해, 반복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냐면 성격이 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뭐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고델러가 베드로를 청하죠. 자, 무슨 저, 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고델러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몬이란 사람 그 구두수인 공 위에 문밖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보서 보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세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인들 말고, 그, 그 무사를, 그, 그 군인을 보냈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내니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청했기 때문에 한번 가시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갔을 때자 십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죠.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 자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무슨냐면 그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좋은 거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눌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들어올 때고 그 노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저, 여기서 그 끝발이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하찮은 유대인들한테 이 로마 군인이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엎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자기가 상대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나도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이방균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고 그다음에 식, 식사하는 것도 위법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해서 뭐라고요 아무도 석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차별 두지 말아라 유대인이나 옛날 그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래요 아무도 속되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라 얘기라고 되는 거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그런데 <웃음> 무슨 일로 날 불렀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빛나노지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와갖고 고넬로야 하느님이 내 교를 들으셨다,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구제는 우리가 그그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들었고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행교들이그 이방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것을 알고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할래 받지 않은 사람들, 왜 이방인들하고 같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집에 들어가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니까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죠.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발 가진 짐승들 다 이런 쭉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그이 주절이 주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예자 여기서 뭘 느끼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딱 해야 되는데 딱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그한남 끝이 한, 끝이 아니고 자기가 했던 그런 변명할 수 있는 거,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사도행 11장 10절에서 18절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자,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죠. 그래 사안이가 자, 그래서 고넬로한테 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의 그에게 임하여 임하여 내가 죽게 말씀하여 너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받으리라 하신 것에 생각난노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물로 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성교의 기본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들이, 누구에게 하느님이 능이 맞겠느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러면 하느님께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말을 먼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어. 근데 내가, 내가 누구 이게 하느님을 막을 수 있어? 난못 막어. 하느님이 주신 거야? 하느님 하신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것 같으면 아마 요 뒤에 17절 얘기하면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굳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단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나오면 1 1절 장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때 스테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테판 일로 말란 위해서 못해요. 흩트잔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지면서다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베네게, 구브로, 아, 저 안디옥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그중에 구르네, 그, 그, 그 구브로와 구르네및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기를 예수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에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죠. 자, 보냈는데, 자, 보세요.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함지 자, 이, 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령충만이 더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가 사울의 사울 아이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바나바의 어, 안디옥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잘하는 것을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추진력 바나바의 따뜻한 사랑 그걸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자 자, 다소에 가서 그걸 얘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그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상대의 장점을 볼수 있는 사람으로 더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이 사람이 더, 더 어떻게 그 능력이 더 많아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에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베드로도 말자라고이 이 설득력이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성격이 완전히 바뀐 베드로.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을 고치고 어, 그 다음에 설교를 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받게 됐죠. 근데 뭐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됐고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내가 당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길 수 있으면다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요? 자기 자기 변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자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레슨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0서 에 4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자라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여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봤습니까? 저는 아누가하고 같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은 봤고요. 그 다음, 무엇을 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10절, 1 5절을 보면, 10절, 그, 10장, 15절, 1 6절을 보면, 자,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죄도 하지 말라 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 나는 내의가 있어. 내 말이, 생각이 있어. 근데 네가네 뜻대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들어, 들, 들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무할레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니 베드로가 그것을 선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핑계거리를 많이 댔어요 자기를 갖다 옹호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행사를 배우는 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어떤 공정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달라진다. 어떤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달라진다. 어떤 목사의, 목, 목, 목회자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 이바의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죠?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선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성적이고, 역사 비판적이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바꿔주어요 동서에 괜찮아요. 종교 통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에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를 무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뭐 아까처럼 우리가 레위에 나온 것처럼 음식을 다 그렇게 뭐다 골라서 먹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와 자신의 의를 착각하지 말 거냐 우리는 이것이 꼭 자신의 의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해방신학이라든가 번영주의 자유주신학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맞습니다 보네퍼와 조지 뮬러처럼,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그런 믿음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한다고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것이 나쁘게 보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수 있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